이번주에 리옥션의 제일 첫번째 물건은 대구지방법원 2021타경 3823 대구광역시 동구용수동 59의 입번지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무인텔입니다. 토지가 342평 건물이 593평 감정평가금액이 24억 9241만 7730원인데 최저가 12억 2,128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, 한 번에 단독 입찰했습니다. 뭐 2억 3천만 원더 써가지고, 14억 5,550만 원에 가져갔습니다.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이 무인텔이 아니고, 뭐, 층수가 높은 4층, 5층 되는 모텔이라면 아마 이번에도 안 팔렸을 겁니다. 여기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은, 팔공산 관광단지 시설지구에 있습니다. 원래 803 관광단지 시설지구에 있는 일반 모텔들은 전부 깊이 물건들입니다. 오래됐고 대부분 물건들이. 어, 요즘 사람들도 무인텔을 좋아하더라고요. 무인텔하고 일반 그 모텔하고 가면 다 무인텔 가지. 일반 모텔은 안 가요. 네, 그런데 여기에 위치가 이제 대구에는 803그 관광단지에는 갯바위로 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. 마운틴 블루라고 하는 개불카 이름인데 어, 바로 이 무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서부터 이제 마운틴 블루 개불카 증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또 무인텔이 여기 803 관광단지 안에 전부 3개입니다 모텔들은 열몇개될 거예요 근데 무인텔은 그 3개밖에 없어 가지고 무인텔이 장사가 되는 지역입니다. 무인텔이 장사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구 시내에서 가, 굉장히 가까운 편이거든요. 대구 시내 끝은 곳에서 1 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해소되 가지고 사람들 뭐 모이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전부 해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호전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. 숙박시설, 이거는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같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뭐 술집, 밥집이 장사가 잘 되면은 숙박업소도 장사가 잘 돼요. 그런데 이제 숙박업소 중에서 제가 이제 이런, 이런 지역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죠. 아산, 음목면 신수리. 거기에는 뭐 모텔 숫자가 뭐 한, 한 50개나 될 겁니다. 한 동네 전부 뭐 모텔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돼요. 그 다음에 또 행정지역은 이제 공주죠. 공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대전에서도 한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도한 지역 자체가 전부 막 수십 개의 모텔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. 거기도 안돼요. 이두지역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은 사람들이, 낮에 주간 대실은 많이 서는데 비해가지고, 야간에는 말이죠. 이게 잠을 안 자요. 야, 뭐, 도시가 가까워서 그런 거. 예요 그런 그 단점이 있어가지고, 또, 다 이제 온천지역이고, 그렇습니다. 관광단지가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, 거기 잠을 자는 그런 차들이 얼마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 모텔의 그 가장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런 데에 있습니다.